오늘은 어제 만난 동행분들과 치앙마이 근교로 투어를 떠났습니다. 첫 장소는 차를 타고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이론우드라는 카페였어요. 음식 가격은 조금 많이 나가지만 사진 찍기는 정말 좋게 잘돼 있더라고요. 웨딩 촬영도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좋은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사를 하기 위해 그 옆에 좀비 카페라는 곳에 왔습니다 지금 아까 카페 같은 경우는 비싸기만 하고 근데 사진 찍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뭘 먹으러 그 옆에 있는 좀비 카페라는 곳으로 왔어요 얘이것 어? 때문에 좀비 카페인 건가? 응원이이 <웃음> <웃음> 캐릭터가 뭐 이상하네요 유명하대요 다른 이유 다 없고? 없고 <웃음> 저희는 지금 카페를 들렸다가 몬잼으로 왔습니다 확실히 치앙마이 시내보다 훨씬 툭트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왜이런거 처음 봐요? <웃음> 어 뭐? 뭐? 킥줄 <웃음> 킥줄 기분이 어떠세요? <웃음> 아 여기 진짜 좋다 어 근데 여기 진짜 무서워 <웃음> <돌�았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재밌다니까? <웃음> <웃음> 재밌네 식당 생기고 다 생겼네 원래 저기 없었던 거예요? 오 관광 상품화가 완전히 거기도 이뻐요 나중에 오토바이 있으면은 라차플록이라고 있어 라차플록? 라차플록이라고 이렇게 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약간의 어. 뭐라 까 박물관은 아니고 뭐라 고 그러죠? 그 엑스포 같은 거아 네. 되게 멋있어요 거기도 가까워 이 꽃밭이 10바트? 이 시, 애들 10바트 어른 20바트 그래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싸다 입장료를 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들어가, 들어가서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돈 받으니까 아 들어가려면 한 번에 들어가서 살려는 만큼 그냥 이렇게 찍으면 안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팔 떨린다 <웃음> 그리고 저희는 단체 사진을 찍고 단체 점프샷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냥 개인 사진만 많이 찍고 갔습니다 꽉 막혀있는 치앙마이 시내에서 탁 트인 공간으로 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살짝 안개 낀 기미가 있어가지고 만약 날이 더 좋을 때 갔었다면 더 이쁜 풍경을 볼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카메라맨을 구했습니다 재밌죠? <웃음> <웃음> 카메라 면 카메라로 꾸이넣 <꾸덕이던> 맞아요 <웃음> <웃음> 사진 나오 싫어하시는 분놓 <웃음> 그리고 저희는 일몰을 보기 위해 투어의 마지막 코스인 도이스텝으로 향했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오늘 이제 투어 마지막 코스인 도이스텝의 일몰을 보러 왔습니다 이제 한한 한 시간 정도 안에 해 떨어질 것 같아요 도이스텝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간단하게 허기를 달랬어요 다녀, <목소리> 다녀 2 0바트나 되는 거액의 음식을 사주시는 아, 영앤리치. 영앤리치. 그러니까. 어머로 만든 거예요? 나 이거 방방에서 먹었는데. 방에서 먹지 않았나 오. 방에서 되게 매력적이네, 이거. 이게 뭐지? 다시고당 차차랑 야 순대 약간 순대 먼아 근데 여기 는 피가 안 들어가는데. 음 이거 맵죠? 어 고추 맵대. 근데 잠깐만.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진짜로. 거짓말하고. 매운 거잘못 먹어. 조금씩만 빼먹아 조금씩만 진짜 조금씩만. 이거랑 같이 먹으면안 매워. 와. 진짜 조금 매먹었는데. 워 아, 네. 와, 이 진짜 맵구나. 근데 얘랑 잘 어울리기는 한다. 네. 음. 안쳐돼? <웃음> 이거 뭐지? 방송님 너너쉬 가 강아지한테 눈썹 그려놨어요 안생겼네 아, 어 뭐.. 문지기 같아 꼼짝도 안해자 어, 이제 도이 스텝에 올라오면 은 가파른 경사에 <웃음> <웃음> 웃긴가 봐 저희가 있죠 <웃음> 가파른 경사가 저희가 있죠 가파른 경사를 올라오면 은 <웃음> 30밧을 내고 티켓을 사고 들어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도 아 밑에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도 있대요 근데 20 엘리베이터 2 8시라고 했지 엘리베이터가 입종료보다 더 비싸요? 네, 합쳐서 58인 0것 같은데 나도 오랜만에 덧불렀는데 내려가서 다 한번 체크해봐요 <웃음> 이게 편도 있고 왕꽃꽃을 수 있고 내려가서 체크하는 걸 깜빡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 입장을 하고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 선셋이 이쁜 곳이니까 선셋 시간 때 맞춰서 오시면 더 좋을 거예요. 무릎이 보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게 돈내고 빌리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거야? 아. 아, 그면넌 다시. 나안 해도 될거같아 꽃 사는 <목소라는> 거 찍어주면 안 돼? 아. <웃음> 네, 알겠습니다 돈 자유로운 애는 거응 이거 저거 아니에요? 그... 장례식 시장... 누라 <웃음> 그러니까, 색깔 할거그 이름이... 꽃 이름이 뭐지, 이거? 그니까? <웃음> 아, 그치 써라 그, 저거 꽃 이름이 뭐지, 저게? 국화 국화 맞지? 저도 앞으로의 세계여행이 안전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도록 꽃을 구매하고 세 바퀴 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바퀴째 돌고 있는데 앞에 두 바퀴를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계속 혼자 떠들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해서하게 이루는 갑자기 화 괜찮은건가? 호엄봐 아닌데? 설마 녹화를 안 누른 상태로 계속 그렇게 들고 다닌건 아니 녹화 안 누르고 들고 댕겼네 <웃음> 수고했어요 <웃음> 그리고 그 옆에서는 스님이 직접 기도를 해 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팔에 실로 만든 팔찌를 채워 주십니다. 3일 동안 끊어지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참고로 태국의 스님분들은 여성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는 옆에서 다른 분이 채워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몰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타임랩스를 찍고 계시는데 저는 안 찍을 거예요.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웃음> 어. 움직이고는 있나? 바꾸다 움직이변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 오늘은 실패 완전 근데 아직 한달 살기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마 찍으러 또 오긴 할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갔어요 <웃음> 구독과 <웃음> 좋아요도 여기 있나? 뭐랄까요? 어, 좋아요 인스타 팔로팔로미 그런것들? 카카오 풀찜풀찜 미너 많이 하지마 <웃음> 처음 들어봤어 그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는 유튜브 관종만 할래요 <웃음> 오빠 인스타 있다면서요? 인스타 사진만 올립니다 여러분 인스타도 <웃음> 어디, 몰라 어딘가에 어딘가? <웃음> 잘 찾아봐요 여기, 여기 어딘가? 여기.